자, 1단계. 여기 쉽습니다. 여기 쉬워요 자, 요소 솔직히 여기 쉽습니다. 아! 아! 아! 잠깐만. 미안해. 쫄지 마! 쫄지 마! 오케이! 좋아! 나도 그걸 할수 있어. 죽여. 아! 잠깐만, 잠깐만! 용나올 뻔 했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개빡친다 이 게임 진짜. 숙여주고 아 숙이면 안 맞는구나. 오케이 그럼 쉽지. 숙여. 아 제발. 키추 마을이야. 그맛고 어. 자,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제발요. <웃음> 후. <웃음> 아직 안 끝났다 게임안 끝났다. 방 끝났어. 방 끝. 아 사람이 흥분하니까 게임터. 펌프, 오케이. 오호오자어 아! 야, 저딴꽃 하나 얻으려고 진짜. 젠전인데 아! 아, 채팅 치다가 또! 아, 아, 아! 아, 저 맞잖아! 우와! 아! 아! 왜 나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참, 대나하다 개 못해. <웃음> 점, 점, 점프. 그렇지, 그렇지. 쫄지 마, 으어 지 마. 타오, 아, 타오. 미치겠. 타오. 대초마을이야 됐다. 봐봐라. 깨졌냐? 어, 뭐야 이것들은? 와. 와와와오 제발 여기서 떴어요 오호 봤냐 이제 깼다 진짜 아니 이렇게 좋은 거안 알려주네 아무도 대초마을이야. 이제 야, 착했어 피카츄 야이어아하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야이씨! 맞아주고 맞아주고 지금이다 지금이다 다, 다. 지금이다. 로병장님, 로병장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